Non, c'est pas o n Fun day.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the team won, which is all you can ask for. Uh, you know, <laughs> uh, had the clutches early on. t a e g u m called an outstanding game. It was a lot of fun throwing to him today. hadn't thrown to him this year, so that was a lot of fun. Uh, big plays made defensively at the right times, and uh, you know, it was a great overall team game toda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 앞뒤 안 보고 죽자고 달려왔고요 마지막에 라이트에 가리는 바람에 좀 힘들게 잡았던 것 같아요 한 70점? 저부터 줄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타격에서 좀 아쉬워가지고 70점 줬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일단 제가 뭐 무실점 한 거는 생각 안 하고요 팀이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사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공이 들어온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그냥 팀이 잃을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하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요즘 계속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와주셔서 더큰더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니폼 미쳐 못 챙겨가지고 자이거 입은 모습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다른 형들은또 61번 잘 어울린다고. 아니요 내일은 제 유니폼이 올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그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긴장했고요 음, 뭐, 사실 타격 생각보다는 수비에 엄청 포커스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짜 수비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잡을, 제가 잡으려고 던진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던졌는데 그게 운 좋게 이렇게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회의가 마무리되는 아웃카운트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75점? 네 75점 드신 이미는 뭐예요? 그래서좀잔 실수도 많았고 첫경기긴 하지만 잔 실수도 많았고, 또잔 실수도 많았고. 또 나머지 타석에서 좀 아쉬워가지고 한 75점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제 등록된 이혜승입니다 오늘 진짜 이런 응원 속에서 처음 야구 해봤는데 정말 힘이 되는 것 같고 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